자 저는 exception.app이라고 하는 자바 파일을 만들고 exception.app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을 짤 건데요.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. 자, 1을 출력시키고 2를 출력시키고 3을 출력시키는 아주 평범한 너무 평범해서 이상한 프로그램을 짰어요. 실행시켜 볼게요. 자 제가 예상한 것은 1, 2, 3이 출력되는 것이 저의 예상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예외적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, 그런데 사용자가 입력한 어떤 값이 있는데 그 값이, 여기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 값이 0을 사용자가 입력했단 말이에요 여기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오는 곳인데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? 2를 0으로 나왔단 말이에요. 자바에서는 0으로 숫자를 나누는 걸 허용하지 않거든요. 이건 뭐예요? 프로그램을 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. 자, 그러면 두 가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프로그램이 순서대로 실행이 쭉 돼서 3이 출력될 것인가? 첫 번째, 두 번째는 이렇게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 번째입니다. 자 실행해 볼게요. 실행. 자 실행했더니 어때요? 1이 잘 출력됐습니다. 얘가 실행이 됐고요. 자두 번째인 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.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익셉션이 발생했다. 어디에서 메인에서 이런 거 이제 메소드라고 하거든요. 그리고 익셉션 중에서 아리스 a 틱 익셉션 아리스 i 틱은산수이적이라는 뜻이에요 즉 숫자를 계산하는 것과 관련된 예외적 상황이 발생했다 그 예외적 상황은 뭐 제로를 나누려고 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어디서 네 번째 줄에서 자 이렇게 예외적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서 프로그램이 멈추면서 어, 어떤 어 익셉션이 발생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? 요 끝에 있는 3은 실행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, 이것이 바로 예외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바가 동작하는 기본적인 동작 모습입니다 자, 이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자바를 설계한 분들의 깊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예외가 발생했는데 그때의 그 예외에 대한 에러만 이렇게 출력해 주고 나머지 실행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예, 어떤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로 인해서 시스템이 딱 뻗어버리면 그 문제가 마지막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대상이 정확해져요. 그런데 그냥 어영부영 계속 실행이 되게 되면 나중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는 해결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짤때 이렇게 예외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을 거기서 딱 뻗는 것이 여러분의 의도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. 하지만 여러분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. 프로그램 여기서 딱 뻗는 것이 아니라 어, 산술적인 연산에 대한 에러가 발생,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코드가 실행되도록 해서 그 코드가 어떤 그 예외적 상황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코드가 동작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꿈을 꾸게 된단 말이죠. 자, 그것을 어, 해결해 주는 방법이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. 자,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떻게 예외를 처리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